네 이번에 제가 첫 연출을 맡게 된 공연은요 와일드와일드 시즌 1 판타스틱 나이트메어라는 쇼고요 19세 이상 여성만을 위한 그런 창작쇼입니다 h My name is c o w are you? Good! Oh. <laughs> you what d 공연 연출은 이제 처음인데 어, 주변에서도 많이 좀 부담스러웠겠다라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냥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감독님들이 계셔가지고 부담보다는 내 몫을 좀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관객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까? 결국에는 무대에 있는 배우가 많이 즐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배우가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어,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뽑은 저희 공연의 제일 큰 매력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간에서 주는 에너지도 있고 음악도 있고 배우들의 어떤 건강한 기운도 있고 그 모든 게 합쳐진 에너지는 저희 공연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10월 15일 프리뷰 시작을 해서 한 2월경까지 굉장히 장기간 오픈런 하는 공연이거든요 많이 와서 보여, 어, 봐주시고요 시즌 1이기 때문에 시즌 1이 잘 되면 2도 있을 것이고 3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지 않을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